많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본인만의 성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은 본인은 안전적, 안전지향적인 적 안전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본인의 투자 성향에 이제 어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은 투자 성향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전략을 짜는 게 이제 뭐 트레이딩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요 성향과 그리고 그 투자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구분을 할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 보자 어, 뭐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경험을 통해서 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해 봐서 본인이 뭐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스캘퍼인지 아니면 은 길게 들고 가는 어떤 포지션 트레이더인지 이런 거를 조금 어, 구분해 을 놔서 어,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좀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그 유동적으로 구분을 어,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짜나가는 어,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어, 이렇게 투자 성향과 어, 투자 기간 이런 식으로 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일단은 투자 기간별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짧은 투자 기간 짧은 투자 기간 그리고 긴 투자 기간 이렇게 나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단타, 그 존버 뭐, 존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그렇죠? 어, 장투,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일단은 가장 짧은 시점은 스캘핑입니다, 스캘핑. 스캘핑은, 어, 이 진입하고, 그리고 그 진입한 포지션을 청산하는 게, 뭐, 길어봤자 몇십분, 그죠 뭐, 짧게는 몇 초, 몇분 만에, 어, 그 포지션을 청산하는, 이렇게 초단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초단타 스캘핑이라고 합니다. 어, 실제적으로 뭐 길게 길게 안될것 같고 그냥 짧게 짧게 스캘핑으로만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다음이 이제 데이트레이. 데이트레이딩도 단타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데이트레이딩은 스캘핑보다는 좀 깁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을 어, 하루 안에 하루 안에 무조건 정리를 하는 게 데이트레이딩. 그니까 주식 시장에서 조금 약간 파생되는 개념인데 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만 개, 장이 개장이 되니까, 아침에 포지션을 잡아서 그 저녁 5시 폐장 시간까지는 어떻게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포지션을 청산하기 는 때문에 데이트레이딩 어, 이런 식으로 어, 단타를 어, 조금 구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윙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윙 스윙이라는 거는 한뭐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딱렇 정해져 있진 않은데,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이주? 이 어,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 개념이라기 보다는, 음, 내가 일정 그, 뭐, 일정 가격에 진입을 한 뒤에 어, 내가 원하는 타겟까지 가는 게 대략적으로 뭐 하루 이틀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은 상황. 어, 그렇다고 해서 한몇 뭐 년, 이런 식은 스윙까지는 아니고, 한 길어봤자 몇 달.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스윙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스윙트레이딩.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짧게는 1, 2주. 뭐 길게는 뭐몇 개월. 어, 몇 개월. 음, 그래도 몇 개월이라고 해봤자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 어, 그, 이상 넘어가면은 약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 스윙트레이딩. 어, 스윙트레이딩은 비교적 어, 장기 투자, 어, 관점에 속하죠. 그리고 가장 긴 투자 성향. 투자 기간은 이제 어, 포지션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포지션 트레이딩 이게 그 존버랑 많이 좀 약간 그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포지션 트레이딩은 음, 추세 추종입니다. 추세. 그러니까 내가 한번 어, 저점에 들어가서 어, 요 추세, 그러니까 이 추세, 그니까 상승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일정 내가 보고 있던 이 추세가 깨지는 지점이 이탈된다. 어, 그때 이제 포지션을 정리합니 이거는 뭐 기간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추세로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가장 긴 포지션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뭐그 내가 보고 있는 추세 관점에 그 지점이 깨진다. 그럼 뭐 당장이라도 청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장기 추세를 보고 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포지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어, 가장 투자 기간 중에서 가장 긴 어, 그러한 투자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일단은 존버랑은 약간 다른게 존버는 뭐 어디에서 사건 어디에서 사건 일단은 계속 버티잖아요 근데 포지션 트레이딩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의 한 기법이기 때문에 손절가 손절가와 타겟 어, 이런 것들이 무조건 어, 진입시점에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게 어, 포지션 트레이딩입니다 근데 존버는 그렇지 않죠 존버는 그냥 존버죠 올라도 존버 내려도 존버 그냥 존버하는 거는 어, 트레이딩 기법에서 약간,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약간, 구분을 달리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어, 이 중에서, 뭐, 본인 성향에 맞는, 그런 투자 기법이, 음, 좀 승률이 좋을 때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스캐핑은좀 어렵고, 한, 하루 정도 들고 나가면, 한, 뭐, 1, 일에서 2일 정도 들고 나가는 게좀 좋더라. 아니면 나는 몇주 동안 들고 가는 게 좋더라. 아니야, 나는 뭐, 샀다, 샀다 팔았다 골치 아파. 나는, 그냥 무조건 한번 사가지고 북이 킬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험이 가장, 쉬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 어, 일단, 음 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뭐가 됐든 승률이 좋으면 그만이에요. 어, 만, 둘 다, 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돈만 많이 벌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본인만의 좋은 방법. 그러니까 내가 해봤는데 승률이 좋더라. 어, 그러면 각 자신의 성향에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한번 자신만의 성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이제 스파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스파트레이딩은 뭐 현물 투자를 스파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원래 현물 현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 뭐다다 다 통하죠. 그죠? 뭐 단타도 통하고, 데이트레이딩, 스윙트레이딩. 포지션 트레이딩도 다 통합니다. 근데, 마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어. 마진은 포지션 트레이딩까지는 안 넘어가죠. 어. 왜냐면은 그, 저, 그 동안에,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뭐, 펀비라든지, 아니면은, 어, 그오버나이피라든지 각자 거래소만의 그 포지션을 유지할 때의 비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은, 내 시드가 점점 깎이면서, 결국에는, 어, 점점 시드가 계속 깎이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어, 포지션 트레이딩에는 안맞고 스윙까지는 어느정도 괜찮다 어, 스윙까지는 어느정도 어느 괜찮고 스윙으로 하는 그러니까 마진 트레이딩을 스윙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한 20%? 어. 그러니까 내가 10번 들어갔을 때한두번 정도는 스윙으로 잡고 대부분은 스캘핑 또는 데이 트레이딩이다 어, 이렇게 좀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 트레이딩이랑 현물 트레이딩이랑 다르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어, 비중 자체가 달라요. 어, 비중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좀 길게 길게 어, 푹 익혀가지고 어,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데 마진 트레이딩을 한다. 근데 마진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건 레버리지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스킬핑과 뭐 이런 약간 단타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트레이딩 동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약간 특화된 뭐 사람이 트레이더가 마진 트레이딩을 온다. 그러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어, 다시 자기 시대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진은 아무래도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춘 트레이딩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거는 좀 아셔야 될것 같고 일단은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성향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승률이 가장 높은가 이거를 좀 파악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마진 트레이딩은 아무래도 포지션을 짧게 짧게 유, 그 유지를 하는 그러한 좀 어, 단기 트레이딩의그 특성화된 그런 트레이딩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어,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주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